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하이, 블루원. 박세연 프로입니다. 또잉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됐는데요. 어, 재밌게 봐주시고요.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러면 저번 영상에 제가 또잉이는 이렇게 들면서 버리면서 들고 버릴 때 체중이 이동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 이 구간에서만 체중이동이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결정타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혹시 골프를 연습을 할때 프로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X자로 만들어 놓고 자 하체로 요렇게 연습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?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보이시죠? 자 요렇게 연습을 하는 거 보면 자 팔이 몸에 붙어있죠? 팔이 몸에 붙어있고 그럼 제가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하완이만 밑으로 해서 자 이렇게 가볼게요 옆으로 옆으로 가볼게요 옆으로 가서 하완이만 밑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또잉이의 자세가 나와요 그러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연습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연습 여기 연습은 이렇게 하시면서 막상 채를 잡으면 얘를 쭉 뻗겠다고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죠 요렇게 하면 하체가 옆으로 못 가는 거 보이죠 그러기 때문에 요게 상체가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같이 가고 또잉이라는 것은 내가 채를 잡고 있는데 잡고 있으면서 채를 버릴 수 있는 느낌이 바로 또인이에요 그게 잡고 있으면서 채를 버릴 수 있는 느낌이 또인이에요이참 어려운 말인데 잡고 있으면서 버릴 수 있는 거 보이세요? 그러니까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채는 잡고 있는데 손목에 힘을 풀어서 채를 버리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예 상완이를 붙이고 체는 버리고 그 대신 잡고 있고 그러면서 체중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요거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게 또잉이고요 음. 테이크 백서만 아니고 백스윙 탑 음.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까지도 심지어 또잉이가 느껴져야 되고요 전환해서 피니쉬에서도 느껴져야 돼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얘가 또잉이가 스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요. 제가 공이 있으면 제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자 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이 그 다음엔 좀 굴러가죠.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체를 떨어뜨렸을 때 어차피 시작을 해요. 여기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원심력이 딱어 이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얘가 체를 버리는 순간 원심력이 헤드를 갖고 가는 거를 보시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팔을 쭉 펴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버리는데 원심력이 벌써 갖고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펴지는 게 보이는 거지. 내가 팔을 피면서 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요렇게 버렸을 때 봐봐요 스윙 속도가 테이크 백부터 빨라요 좀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윙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? 그래서 죠그 요렇게 버리는 순간 내가 몸이 확 도니까 원심력 때문에 체가 바깥으로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렸을 때 버렸을 때이잔이 이 나머지 후유증으로 후유증으로 딸려 들어가는 게 바디턴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바디턴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. 그 내가 처음부터 체를 들면서 몸을 돌리는 것이 아닌 이 떨어뜨리는 힘으로 몸을 계속 돌리려고 이 무게를 계속 구간마다 떨어뜨려 주면서 속도를 내는 거죠. 그래서 똥이가 정말 중요해요. 알겠죠 뭐 이번 영상에서 토잉이 돼서 좀 설명이 자세히 됐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